소녀들의 비밀들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hey. 내 이름은 기우미 얼마 hey. 전 친구들이랑 킹크디치 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었어 우리들의 활약 앞으로도 잘 부탁해 틀려버린 <웃음> 비밀 품은 이 마음을 그 아이가 찾아버리면 아 어, 진상이 되어도 언제나 웃는 거야 소녀들의 마음들은 언제라도 흔들흔들 있으니까. 소녀들의 비밀들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